남자들이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물론 여자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친구 타입 10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늘 자기 중심적으로 스케줄을 짜는 사람이에요. 남자친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남자친구와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죠. 남자들은 요 맞춰주려고 하는데요. 그게 계속되면 되게 힘들거든요. 두 번째는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하는 여자친구예요 같은 상황인데도 굳이 애써서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여자친구를 싫어하죠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인터넷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택배가 곧올 거예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택배가 집에까지 오는데 3일이나 걸린대 라고 말하는 여자가 있고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이제 3일만 있으면 만날 수 있대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는 뒷담화를 잘하는 여자예요. 처음부터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사람은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둘이 대화하다가 누군가 등장인물이 나타나면 그 인물에 대해서 자꾸 뒷담화를 해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실이 증명된 것도 없는데 마치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뒷담화하는 것에 습관화된, 특화된 사람을 남자들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번째는 잘 삐지는 여자입니다. 잘 삐지는 여자에 대해서 남자들은 좀 귀여운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지나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삐질 수 있죠. 그게 자주 이어지면 남자 입장에서는 결국 지치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많은 여성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로 남자를 걱정하게 만드는 여자 툭하면 카톡이나 전화를 해서 나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걱정거리를 마구 발산하는 여자거든요 기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 공유하고 싶은 여자의 마음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자들은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내 여자친구의 일이라면 나서서 히어로처럼 다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무의식 중에 압박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씩 큰일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주면서 히어로의 쾌감을 느끼긴 하지만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는 요 남자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여섯 번째는요, 비싼 물건을 보고 계속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여자예요.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자친구에게 비싼 물건을 사주기 싫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또 비싼 물건을 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남자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은 남자라면 사실 해줄 수 있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돈이 없잖아요 근데 내 여자친구가 뭔가 갖고 싶어 한단 말이죠 가격이 비싸지 않은 물건이라면 내가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싼 물건을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못 사주거든요.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원망하는 건 아닌데 그게 무의식 중에 되게 스트레스가 돼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해주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여자가 서운하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그 스트레스로 여자친구에게 짜증이 난다는 얘기죠. 일곱 번째는요. 내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들을 멋있다고 칭송할 때에요뭐 아까는 뒷담화하는 걸안 좋아한다 그러더니 이제는 칭송하는 걸 하지 말라고? 이걸 모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자의 주변의 다른 커플들의 남자를 칭송하는 경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에게 내가 그 어떤 남자보다 우월한 남자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친구의 남자친구 칭찬을 막 하면 그 남자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다고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라고 여자가 막 칭찬하면서 내가 낮아지는 느낌이 들게 되고요 그 칭찬이 내가 부족한 부분으로 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굳이 남자친구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 남자친구가 주변 여자들을 막 칭찬을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마치 내가 그 여자들보다 좀 부족한 느낌? 똑같은 기분이 남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남자의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는 여자예요 사실 남자들은 요 여자의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함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여자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기도 하고 여자들처럼 모든 걸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 적거든요 여자들은 속상한 마음이 들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마음을 남자에게 이야기해서 남자로부터 배려를 받거나 공감을 받거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모님이다 보니까 뭐라고 위로를 하는 것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면 여자친구가 삐질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일 수 있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남자친구에게는 그걸 공유하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홉 번째는요. 계속적으로 자기 외모에 대한 불만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여자예요. 적어도 남자친구는요.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예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만나고 있을 거예요. 혹은 안예뻐서 만나고 있어도 무언가 다른 매력이 있어서 만나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자꾸 안 이쁘다 나 이래서 안 이쁜 것 같다 나 여기가 못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요? 어! 안 이뻐! 가서 수술해!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남자친구의 대답은 뻔하잖아요 아니야 예뻐 내 눈에는 예뻐 남자친구가 예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요 남자도 구분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뭔가 자기 얼굴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갖는 사람을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역시 해결을 못 해줄 거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나중에는 그런 여자를 밀어낼 방법으로 자존감이 낮아서 나랑 만나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까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열 번째는요. 과거의 실수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여자예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 과거의 문제는 과거에 남겨둬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서 지금 상황에 대입시키는 여자분들이 계세요 지금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또 여자말을 들어보면 그 논리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인정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싸움만 격해지겠죠 남자들이 이걸 잘못 견디는 이유는요 그렇지 않아도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게 남자의 특성인데 그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미 오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잘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지고 있어요. 그걸 근데 굳이 끄집어다가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이미 넌 전과자야 그런 낙인을 여자친구가 찍어준 거죠. 이런 행동이 잦아지면 남자는 내가 이미 여자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아프게 만들었구나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자책을 하기 시작하고요 다시 누군가를 찾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남자가 싫어하는 여자친구 타입 10가지는요 남자들이 이걸 싫어하니까 여자들아 이걸 맞춰라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남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한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괜히 오해해서 여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연애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연애를 하지 마세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한 거라면 노력을 하시면 되고요.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매력 어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